이제 오프닝은 끝났다. 메인 타이틀 매치. 이희준 씨랑 예, 제이든, 전정민 코치님하고 두 번째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닝은 이제 몸 푸신 거고, 이제, 네. 아, 이제 진짜입니다. 예, 리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벼르고 있었던 그 <웃음> 친구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공공 형생 23살입니다. 저보다 한살 위입니다. 아, 형3대중위로 형인데 동생한테 발렸던 거네요. 발렸습니다. 네, 발렸죠. <웃음> 네, 많이 많 이렇게 이 복수를 좀 진행하신겁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복수가 될것 같아요. 아까 하는거 보니까 어땠어요. 힘은 좋은데. 힘은 좋은데. 테크닉이 아쉬워가지고. 테크닉이 아쉽다. <웃음> 스킬 테, 코치인데 테크닉이 아쉽다. 오케이. 힘만 막으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웃음> 네 힘만 어떻게 막아보겠습니다. <웃음> 달라, 달라! 준비 달라, 준비 달라! 우와, 테크닉이 <웃음> 테크닉이 와, 테크닉이 없네요. 테크닉이 없어요. 어, 테크닉이 없어요. 그냥 괜히 한마이 아냐? 우후! 우후! 이리세요? 어, 스텝 좋다, 스텝 좋아. 스텝 좋아. 오, 드립 스트레치 좋아, 드립 스트레 좋아. 휴지 안 좋아 휴지 안 좋아 슛대슛 a r 어, 어, 어. <놀람> 오케이 4 아, 3오 <다음. 웃음> 아, 어. 어. 아, 연속으로 게임하니까. 프로크스는 왜 힘든지 알겠어 네. 지금 저쪽도 힘이 많이 빠져서 돌파 좀 위주로 맞고 슛은 좀 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와 wow.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빠르니까 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앞시기를 잘잡아지고 어. 다들 잘했던 형들이여가지고. 음. 그래도 이제 재밌네요. 마지막 게임 때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7-0 노려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그거지. 예. 그런 자세로 가자고. 컨트롤이 안 돼. 힘, 힘에 밀려가지고. 힘이 좋다 보니까. 이 밀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리지도 않고 밀려고요. 거의 당황을 해서 비교해야죠. 볼 컨트롤이 그 많이 그안 되는 것 같아. 잘 끼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되게 잘해야 돼. 네. 이 사람이 소, 이만큼을 속았냐 안 속았냐 딱 보고, 딱 속았을 때 바로 그냥 떠서 쏴야 되는데 아, 속았는데 cool. 다시 그냥 또 들어가 아, 이런 거 그런 거 판단 잘하면 돼. 형, 태을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영태! 영태를 피해야 돼, 영태를 피해야 돼! 영태를 피해야 돼! 영태를 야 돼! 영태를 피해야 돼! 영태를 피해야 다 아예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 가니까 스틸이 못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게 쉽게 돌파로 몇개 넣으니까 확 떨어져가지고 오픈 찬스나서 슛 던지고 해서 이제 또 계속 훈련하면서 이렇게 1대1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고 시원하게 이길 수 있게 개선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뭔지 아는데 부딪히고 나니까 약간 머릿속이 좀 하얘지고 힘에 밀리는 게 가장 일단 문제가 많이 큰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웨이트 많이 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되면은 전정민 죽여버리러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죽여버리러? 오케이 죽여버리러?